정의진에 따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여성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중심 사회가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성토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화할 때 여성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의미가 없나요? 여자이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의 차이에 날씬한 여자와 뚱뚱한 여자의 차이에,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차이에 겁나게 집착합니다. 남자들이 외모의 차이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남자들은 영웅호색으로 불리는 반면, 그런 여자들은 걸레라고 불리는 가부장제의 이중기준을 성토합니다. 그런데 바람기 많은 여자와 정조를 잘 지키는 여자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남자들이 생각한다면 걸레라는 말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갖기는 힘들 겁니다. 남자들은 걸레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특히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합니다.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냥 정욕의 대상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는 생각에 남자들이 사로잡혀서 여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고 정의진은 주장합니다. 남자들이 정의진만큼이나 멍청해서 여성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정의진이 가부장제적 행태라고 욕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